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는 거의 반 어, 6대4 정도예요 나나영 선수가 불리하고요 저 반사로봇이 얼마나 리필을 많이 하게 되는지가 좀 관건인데 네 일단 좋죠 지금은 자 일단 여기까지는 도발 토큰 때문에 천사의보막못받았고요어잘 싸우고 있어요 나나영 선수오그래도 죽게 오, 터지면서 깔 어, 이러면은 응. 나나영 선수 이기는 그림 나올 수 있거든요? 천사의 보막, 다시 리필 어 일단은 반사가 두번 컸기 때문에 일단 기분 좋아요 어, 이거 너무 잘 싸웠는데요? 너무 깔끔하게 싸워서 반사 또 리필 되거든요? 야 이겼죠 이러면은 왼쪽? 와, 와 죽었는데요? 데미지가 잠시만요 아니, 죽었는데요? 이거 레니언! 3점 발고 3점 발굴! 3점 발굴! 말도 안 되게 잘싸워 <웃음> 레니어를 <웃음> 탈락시킵니다 8등!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이거 중간 선수 너무 억울하겠는데요? 아 잠시만요 이거 중간 선수의 종합 우승 물건 넘어갔어요. 그리고 폭파범. 어, 전수어요 폭파범. 더네 우승? 전수 전수 김정민 선수가 만약 준우승 하면은 그저 1점 차이니까 8점 추가라서. 어 잠시만요. 아니 잠시만요. 왜 아니 잠시만. 자 이걸 왜팔라 이걸 왜팔라 아 잠깐 이걸왜 빠야! 조진대요 상대 아니 잠시만요 아니 도진대요? 잠시만요 <웃음> 제발! 제발 이득마블 <웃음> 했으면 제가 업무 사여지 제발 져라! <웃음> 제발 져라! 어, 제발 져라! <웃음> <그냥> 넌 져라! 넌 그냥 져라! 아니 이러고 1등하면 너넌 그냥 져라! 그래. <웃음> 뭘까요? 중공작은 <웃음> <수동자가> 황금이 아니라서 <웃음> 전투 중공저 퍼센트 1.3! 아, 아 제발 죽었으면 제발! 천범 알렸고 아 여기 리로이 폭파범밖에 없어요 리로이 아 이거 이따 천벌 안쳤어요? 폭파범나와야돼요 아! 아, 아, 아 근데, 안 나오죠! 어. 근데 토큰! 어 일단 많이 까긴 하거든요? 선생님 <목소리> 보면 <목소리> 많이 제가긴 하는데 어? 안될것 같은데요? 졌어요. 아 근데 안죽으면는 어. 가능성 있어요 그렇죠 한턴 더! <웃음> 어? 안 죽긴 하는 거. 같은데요? 어, 근데 같던데요? 잘 싸우는데요? <목소리> 죽을룩이 <싸움율이> 60%에 <목소리> 던! 싸움 잘 싸워요. 던 한턴 살수 있어요? 자 이거 굳이... 장로가 어, 네.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살았어. 이러면 안 죽을 것 같은데요? 네. 와 이거 설마 <웃음> 복바범 <복방음 웃음> 잡고 우승하면 은 너무 허고신대요? 제발? <웃음> 제발 자 <웃음> 과연 한선 살았습니다 던한니진왜 팔았죠? 홍민 선수가 이번 돌드컵 <웃음> 야 정말 치열한 경기 끝에 종합 우승까지 달성하는 선수 가 되게 아, 이게 네. 아 이게 던... 120만원짜리 <웃음> 전투였어요? <웃음> 이게 와던 아... 아, 선수가 중가로 선수를 죽여줘가지고 이게 게 없다고 뭔 소리야? 쥐를 팔기만 해도 그냥 쥐가 없다고 치면은 내가 진다니까? 쥐가 없다고만 쳐도 이거 봐, 이거 치고 이거 쳤을 거 아니야? 그럼 나 죽었겠지. 얘는 뭐자체들는 이건 뭔 말이야? 아! 오! 오, 잠깐만! 이게 웬 횡재야 고맙다 역시 너뿐이야 야 오늘 폭파범의 날이야 뭐야 아니 폭파범을 이거 봐 어? 이거 일부러 폭파범 넣었잖아 자기 개구리 터트리려고 잽 쓰면은 제다끝났어요 그렇지! 막강해 버리기, 군지. 이기 꽂아버리기. 막강해 버리기. 이대, 존나, 존나, 존나, 존나, 나 존나, 만 믿고 있으니까요 진짜 개운 너무 근데... 뭔조 뭔가... 개구리. 뭔가... 뭔가... 뭔인데한 10턴전 쯤에 만들었어야 가뭔한 한 7턴에 이 정도 필되뭔야 되는 거 아니야?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연기나는 총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다 이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눈 좋게 잘 비준다고 꽤 세긴 하네 확실히 재피까지의 연기나는 총이야 이야.. 진짜 게믹이긴하다 이래서 근데 불안을 탈가안 됐어. 아, 터지네. 뱅리아 음. 대 마지막에 개체도 부족해서 져가지고. 네. 리본을 쳐안 때리니까 그렇지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몬버그임? 뭐,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지? 야내 점수.